바이신 눈동자 최단루트 마지막 편입니다 노카 연못을 시작으로 천주골짜기 그리고 경운봉 중심으로 그외 남아있던 모든 눈동자를 다 먹는 루트를 오늘 보여드릴건데요 자 시작은 노카 연못부터 시작하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밤미르 캐스터라 때 나왔던 곳이죠 여기 논처럼 보이는 계단 형식의 연못 저쪽으로 갑니다. 가다 보면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 중에 안쪽에 있는 나무 아마 여기 반미르 퀘스트 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셨을 겁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드시고요. 그다음 다시 워프로 타줍니다. 자 워프 뒤쪽 쪽에 보이는 저 바위산. 바위산 꼭대기였고요. 딱 봐도 눈동자 있게 생겼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이 나무 나무 위에 있으니까 한번 위에 쭉 쳐다봐 주시구요자 여기 먹은 다음에 바로 치결 언덕 쪽으로 활강하시면 됩니다. 기둥 위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활강하면서 먹으면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먹은 다음에는 이제 천주골짜기로 갈건데 천주골짜기 위쪽에 있는 워프로 이동해주세요 둘다 활강하면서 먹는게 빠르기 때문에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먹을겁니다 저 절벽에 한개있고 이번에 천주골짜기 아마 저것도 퀘스트 하신분들은 천주골짜기는 먹었을겁니다 우선 거리상 천주골짜기의 기믹이 있던 저 폐건물 위쪽으로 가줍니다 저기 밑에 한개있죠 저거는 이제 다시 돌아올때 내려가서 먹을게요 멀리 있던 나무 밑에 은행나무 밑에 운동장 있거든요 일 먼저 먹구요.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완벽 타는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을 먹고 다시 올라가셔서 이제 절벽에 있는 눈동자를 먹으면 되구요. 자 이렇게 두개 먹으면은 천주골짜기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 저룡관으로 가시구요 저룡관 워프 뒤쪽에 저렇게 집이 있거든요 바로 지붕이 있는거 보이시니까 저거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워프 앞에 있던 정자있죠 그쪽으로 갈겁니다 정자 지붕에 있었죠 자 정자 옆에 있는 여기 등불 딱 여기 밟고 올라가시면은 지붕에 아주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다시 워프 돌아가줍니다 그 다음에 미궁을 저기 열어야 되는데 저 미궁을 열어야지 먹을 수 있거든요 저 미궁 여는 장치는 저기 뒤쪽에 장치있죠? 여기를 먼저 해제전게 순서입니다 얼음 속성에 심연메이지가있고요자 이렇게 장치를 해제해줍니다 물이 한번 빠져요 한번 빠지고 한번 더 빠져야지 눈동자가 나오거든요 자 두번째 기믹 해제하는 법은 주변에 이렇게 열이 들어있는 돌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어떻게 할지 감이 오실거예요 이런식으로 세개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가운데거 작동시키면은 마지막 물까지다 빠지고 물속에 있던 눈동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런가 밑에 쪽은 다 먹었구요 이제 위쪽으로 갈겁니다 경금봉에서 떨어지면서 먹겠습니다 저 다리 밑에 한개? 그 다음에 절벽 안에 한개 있거든요 밑, 밑에서 기어서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므로 우리는 위에서 떨어지면서 먹겠습니다 자, 요동도 떨어지면 다리가 보일거고요 다리 밑에 유동자가 있습니다 먹은 다음에는 바로 이 폭포로에 따라서 떨어지면 돼요 바로 밑바닥에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 경운봉 가는 길 사이에 결벽 틈에 있기 때문에 저기 하나 먹어주고요 그 다음, 저룡관 오른쪽 부분 한시방향에 워프 타셔서 이제 밑에 유적 쪽으로 내려갈겁니다 그리고 저룡관 밑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바위상까지 총 3개를 먹고나면 은 저룡관 근처는 다먹게돼요 자, 이렇게 유적에 도착하시면은 가디언이 두마리 있습니다 어이 가디언 잡으시고 저 위에 저 눈동자 뒷판에 보면은 잠겨있는 문이 보이죠? 저거 해제하고 상자까지 드시면 되겠구요 이렇게 저처럼 장치를 다 해제하고 나면은 뒤에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은 점프해서 손쉽게 눈동자로 먹으면 되구요 어 위치가 많이 좀 틀렸네요 자, 먹고나서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가줍니다 자, 내려오시다보면은 공중에 하나 떠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워프에서 시작하시면은 어, 안 닿아있는 거리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일단, 아까 저흥간 워프에 있던 바위산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 취향대로 절벽 타시거나 아니 저처럼 조금 멀리 있어도 활강해서 중간까지 올라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 원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엄청 높은 바위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절벽 타든 활강하든 어 시간상으로는 조금 비슷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먹으면은 절흥간에 있는 눈동자는 다 먹게 되고요 이제 제일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4개의 눈동자를 먹을겁니다 편하게 먹기 위해서 망서 격전으로 이동해주고요 요렇게 지도에 표시된 4개를 먹을겁니다 자 우선 망서격전에서 해안가 쪽으로 활강을 해야겠죠? 자이렇게 바위 위에 한개 먹고나시고 저기 지도 표시되있는 1 2시쪽저 위쪽으로 갈겁니다 뛰어가면 금방 보이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솜쉽게 눈동자를 먹을 수있고요딱 먹고나서 왼쪽 방향으로 도시면 바로 보입니다 가시다보면 이렇게 폐건물이라고 해야할까요 이렇게 돌 언덕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좀 창고 같은데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창고 같은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에 눈동자가 숨겨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잡템들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강화 재료로 쓰시면 됩니다 예예예! 아 여기 상자도 숨길 수 있었군요 자 먹고나서 다음 길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이 네개의 거리가 전부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눈에도 보이고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다 먹고나시면 맨 왼쪽에 는 호루산으로 가줍니다 자 워프 타시고 오면은 바로 한개 바위산 위에 보이죠 여기는 총 6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 바이산부터 시작하시면은 쉽게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활강하시면은 폭포가 있거든요 폭포 위쪽에 있는거 하나 확인할 수있고요자 여기 먹고나서 지도에 보시면은 정자가 보일겁니다 초록색 지붕 바로 저쪽으로 날아가시면 되고요 먹고나서 다시 원래대로 와줍니다 그 다음 여기 왼쪽 절벽 끝쪽으로 가다보면은 요렇게 구멍이 엄청 깊은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도 이렇게 눈동자가 있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윈드필드가 나와있거든요 요런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방향을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위로 올라와서 내려가야 되는데 방향은 저기 강가 쪽으로 자 여기가 지금 낮에 낮에 할 때는 안개 때문에 좀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밤에는 안개가 사라지는지 그건 확인 못 해봤는데 그래서 밤에는 눈동자가 빛나니까 좀더 찾기 쉬울 겁니다 안개 때문에 저도 좀 찾기 힘들었거든요 자 저기 공중에 하나 떠 있죠 자 대충 방향 위치는 아까 정자 위에 있던 지붕에 있던거 그쪽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정자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저 정자에서 활강해서 못먹.. 먹습니다 먹고나면 바위산에서 내려오시면 또 바로 한개보이고요 이렇게 먹게되면은 호루산에 있는 눈동자 다먹게되고요우리는 다시 경운봉으로 올라가줍니다 자 다음 먹을 루트는 이제 화강림 화강림에 있는 모든 눈동자구요 여기는 전부 다 활강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 위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왼쪽에 무슨 장치 있죠? 그쪽 앞에 눈동자 있구요 그리고 다시 저쪽 그 장치가 있는 올라가줍니다 올라가시면 바로 또능동자 한개 보이고요 이렇게 근처에 있는 두개 먹으시고 위에 있는 워프로 가줍니다 자 워프에서 그냥 정면에 있는 바위산으로 가줘요 그러면 위에 있는거 아까 확인했죠 여기서는 바람속성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하나 먹고 그대로 바로 뒤쪽에 있는 저쪽에 아마 좀 많이 내려가야 될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 무슨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 바로 위에 있습니다 활강으로 바로 먹을 수있고요 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 위쪽으로 워프해줍니다 이제 남아있는 두개를 먹을건데 제일 왼쪽 끝에 한개있고 하나는 지하에 있거든요 우선은 활강으로 갈수 있는 산 꼭대기 자 여기 세알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챙겨드시고요 자맨 왼쪽입니다 맨 왼쪽 자 다음 오장산 밑에 있는 눈동자인데 저기가 처음 지도로만 봤을 때는 오장산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화강림에 입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굴이 있고요 광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적당히 맞춰서 활강하시면은 어..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장산 다시 워프 해주고요저 뒤쪽 길은 아마 다들 쉽게 찾았을겁니다 광풍액 두개 있는 자리거든요 저기 정방에 보이는 은행나무 쪽으로 가시면 있구요 자 이렇게 뒤편에 있습니다 아까 본계정에서는 미리 먹어서 부계정으로 다시 왔구요 광풍핵 있는 쪽에 가시면은 무조건 이따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운봉에 돌아와서 이제 경운봉에서 한시방향으로 가줍니다 저기도 이제 세개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그 순서대로 먹을겁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면에 있는 바위산 저 꼭대기 하나 있고요자이 바위산에서 이제 밑에 쪽 6시 쪽으로 갈겁니다 자 여기 절벽 내려갈때 이렇게 빨간 지붕 빨간 천이죠 빨간 천이 천막쪽에 눈동자가 있기때문에 저 빨간 천막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은 그대로 길 따라서 안쪽으로 가시면 나오고요 이렇게 돌틈 사이에 들어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경운봉 한시 방향은 다 먹게 되고요 이번에 옆에 있던 저 워프로 가줍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저큰 나무 저쪽 나무에 있거든요 저쪽을 먼저 가줄게요 아까 번개떨어지면서 경치 구경한다고 살짝 멍때리고 있었네요 이렇게 나무에 올라오시면은 바로 보일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조금 귀찮아요 여기부터는 제가 바람 속성만 다른 캐릭터 있었으면 쉬운데 없는 분들은 저처럼 힘들 겁니다.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 지금 여기 절벽에서 보이는 저 끝에 저 끝에 쪽에 한 개, 바로 그 옆에 또한개 있거든요. 근데 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바람 속성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 쉬울 겁니다. 자, 저기 공중에 하나 떠 있죠? 요거 작동하면은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저기 눈동자 아, 어 문제는 여기서 활강으로 모, 활강으로 안다닙니다 바위행자 이스킬을 e 써야되는데 어 저같은 경우는 바람 캐릭터가 없어서 또 바위행자를 바꾼다고 왔다갔다 반복을 했죠 이렇게 바위행자 스킬을 써야지 먹을수가 있습니다 벤티가 있다면 참 편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밑으로 가는데 저 부분은 걸어서 가셔도 되고 저처럼 워프해서 가셔도 됩니다 아마 시간 차이는 별로 안날 거예요 이게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 아마 금방 찾을 거고요 아까 먹었던 저자리 저자리에서 그냥 걸어와도 되겠죠? 거리상 자 이렇게 여기까지 먹게 되면은 약간 3시 방향, 오른쪽에 있는 방향다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시의 방향 쪽을 먹을 건데 저렇게 이제 1 2시 방향 아까 있던 곳으로 워퍼 해주시고요. 자, 길은 저기 다리 쪽, 다리 쪽을 향해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미니맵을 보시면은 이게 바위산 기준으로 일자로 돼있죠 뭔가 모양이 일자죠? 이 일자로 쭉 따라가시면 바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죠? 발이 왼쪽에 있네요 자, 벗고 다시면은 언덕 꼭대기에 또 나무 큰 나무가 하나 보일거예요그 나무에 또 있으니까 저기 있는 큰 나무 쪽에 가줍니다 보이시죠? 단풍나무 꼭대기에, 꼭대기라기보다는 중간에 있어요 자그 다음 먹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위로 워프 해줍니다 여기서 방향은 미니맵 기준 한시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자 저기 보이시죠? 조금 가볍게 활강해서 먹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경운봉 기준에 있는 모든 방향의 눈동자를 다 먹게 됩니다 자 이제 활용 정점인 저기가 위치가 어디죠? 정확히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경웅봉에서 제일 높은 곳이죠 어, 선인이 살았다는 대충 그런 설정의 공간인데 아마 지금까지 리월에서 게임하셨던 분들이라면 요거 기믹은 해제하셨을 겁니다 여기 꼭대기에 있는 것까지 먹으시면 은 130개에요 130개를 총 획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가 모자랄텐데 하나는 여기 경책산장 위에 있고요 여기는 고룡 퀘스트를 깨셔야지 열립니다 이 세가지 문을 고룡 퀘스트 할때 얻을 수있고요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시면은 제일 안쪽에 마지막 눈동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먹으시면은 바이신의 눈동자 모두 먹게 되겠네요 고런 퀘스트는 나중에 또 따로 또 영상을 제작중이니 그 퀘스트 가이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고 긴 바이신의 눈동자를 다 먹게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저도 중간중간 놓친 게 있네요 계정 여러 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몇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1일 날이 눈동자를 찾아주는 아이템이 업데이트된는데 이걸로 못 먹은 거 어떻게 찾는지 리뷰할 겸 찾아봐야 할것 같네요 영상 따라오셨던 분들은 131개 다 맞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략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